어. 아 이거 들고 뜯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고 뜯지? 뜨거워서? 근데 고기를 여기다 음. 덜고 네. 감자를 좀만 더 익혀서 드릴게요 아 그럴까요? 네그 어. <웃음> 여기 줄게요 아 그럼 <웃음> 고기를 아 이거 마늘이에요? 네와오 지금 너무 뜨거워서 어 들고는 못 뜯을 것 같고 목장갑이 없어서 칼로 한번 먹어볼까요? 아... 진짜 오랜만에 칠면조를 일단 안쪽 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아이 자르는걸 보여드리고싶은데 보여드릴수고 없... 짠! 아그 소리 때문에 그렇구나. 네. 야 역시 이런 사려깊은 장갑 필요하신 말씀하세요. 아 장갑, 비닐장갑 하나 주실래요? 네. 그러면? 비닐장갑으로 뜯어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편하겠네 홍님 제가 저번주하고 저저번주 계속 잠들어서 못들어왔어요. 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. 항상 피곤하시죠? 근데 사실 제가 그 먹방 할 때는 비닐 소리 때문에 비닐장갑을 안 끼고 먹거든요? 근데 어딱 한번 해보고 비닐장갑이 음 너무 시끄러우면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아리고자 다 먹었어요. 응. 네. 다시 이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무슨 맛이냐면 엄청 큰 햄을 뜯고 뜯어 먹는 그런 맛입니다. 닭보다는 좀 오리훈제에 가깝지만 오리훈제보다는 그냥 그 뭐지 김밥 햄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맛 그런 맛에 좀더 가깝습니다. 통삼겹은 제가 한두세번 정도 먹었었는데 다시 한 번. 잘 찾아봐 주세요 있을 겁니다 제잘 먹습니다. 아 제가 기억하고 있,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닉네임 불러 드리는 건 되도록 안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누구누구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네일샵 하고 계신 거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채 좀 많이 짭니다 <웃음> 깜짝 놀래 아까 사실 짜서 놀랐어요 아니 이... 이렇게 짜? 막 이러면서 나도 안에 디스 해야지 <웃음> 그러면 이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한 900g인가 그래요? 그래서 거의 뼈 빼도 한 고기 한 600g에서 700g을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. 닭다리가 더 맛있습니다. 이끊기나왜그러지맛이좀 있어요 제가, 잠깐 설정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이거 버터나이프 아니야? 이거? 스테이크용 고기를, 아, 뭐 스테이크용 나이프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. 음. 왜요? 저보세요. 네? 저보세요. 아, 이거요? 네. 해체해드릴게요? 네, 해체해드릴게요. 이사해야지. 아, 밑에서요? 네. 물티슈 줄까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전 스테이크 나이프가 집안에 널려 있는데, 스테이크 먹을 때마다 애기용 나이프 써요. 아, 그래요? 일면조가 근데 요게 좀 아까 그 껍질은 좀 질겼어요 그 전에 있는 껍질들은 다 이렇게 먹을만 했는데 어 여보 네 비닐소리가 너무 크게 어요 비닐 소리 테러 하러 온거 아니에요 굳신굳신 아, 굳신, 알겠습니다 <웃음> 아이 냄비 받침 여긴 더 태워 먹었어요 <웃음> 그렇습니다 어저 한개 더 못먹습니다 저것도 지금 어 굉장히 <웃음>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 그만 먹고 너구리를 소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<웃음>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음 잠깐만요 그러면은 어 너구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굴